귀로 돌아가니, 무당들 위서 구타로 나고 구타는 격식을 하나, 헬보안나 지나가던 박수 만진 뒤 직생이 그랬더나, 한가리 놀고 가면 어떠냐. 아, 그게 망측게라 남이 여자무당도 못오라 박사무당이 뭘다 들어, 왜 죽비 죽. 한가리 못 얻어 놀기도 했지. 짙은 거 한단 말만 들지, 하는 거 보지랬나, 헬부안나. 지랄 버리더도더품이 물더니, 사지를 와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번개 뿌리 담배 부이고 하늘지마라 턱걸이하고 따지름자 직지어아 많이도 한 그네 내놓줬단 싸박사 호박사 익명사 다람사 거꾸밭에서 해대치 자구자수 빠지리다 시퍼닥히 주거든 예금구다의 성수학은 대구나 한 그린 놀래주자판가꾸나판가꾸나 고향 반갑. 음, 음, 음, 음, 산초 한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Oh 디미지 들가 갈챘자 반겨줄줄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때 한경돈 내편 내가 일리와 살던 모냐 후덕덕 뒤에 들어가더니 아이고 이리 부어 통성 왜 그러고 아이고 삼년속달 열사룩 흘 무수고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늘이야 왔다 왔다 나와보지 애캔 뭐 왔다 왔다 무수고 왔다 왔다 하는지 내가 에이? 나가보야 알잖나 왔었으니 심사한 새손에만 들어도 울던 분 눈물을 주룩 눌리고 었는데잘 썼던지 못 썼던지 기성강산이 돈붙이고선호이이라찰색은썩 잘하던 말 자가 우리 어머니라는양반에 터는 마술을 바짝 알아보는 수밖에는 이이이이이이이공수되님공수고우우니이우 적은 누구우알우